빨래해줘가려고. 어머 진짜 사람같아사람같아 어? 사람 멀리서 볼게 어, 오는 거야. 무서운 거, 여기 긴 남녀 혼두기네 어머어머 세상에 그, 그, 왜? 아이 진짜. 그게 그게 중요하니? 어, 여기 비었다 어, 울렸안 들어. 문 잠갔다. 네문 잠갔다. 내문잠다 <웃음> 표정 억울한 표정. 잠갔어. 못 나오게. 이는데 음, 엄청 크다. 음, 근데 잡고 싶다. 저한가운도 있다. 와 보이냐? 안 보여. 맞아. 커. 커. 햇빛 나오있가데도에서뭐라고 하얀 게 보이잖아. 응. 음... 잡싶저 사람 잡고 있다. 응. 그렇지. 얘 보고 좀잡아달라 그래. 잡아. 잡고 있다. 저기. 고잡아라 보고 잡아 저 앞에 있잖아 형아. 응. 어! 물건 안에 있어 진짜. 나. 진짜 진짜 <웃음> 아저하는 거. 응. 그지? 안에 응. 있지? 응. 아니 있어, 안에 있어. 이 들어 올리면 바로, 바로 <웃음> 집에, 그래. 들어올리면. 아 들어 그래. 아 있다 있다 있다. 야 그렇지. 자연과 모라 일체가 돼가지고. 누구 닮았는데? 오늘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지? 아까 그 맞잖아 뭐 먹을 거있나 보다? 모카솜 이불 뭐 비싸지 안 먹는데? 안 먹어? 사람 되게 좋아한다 좋아. 너 이거 먹니? 오 어, 이루와 니까 왔어 개냥이다 번데기 드세요? 입맛에 어, 안으니맛얘 번데기는 안 먹나 봐? 그린나랑 먹을 줄 알았더니 안먹네 음, 응, 데려가고 싶다. 한번만. 이 이게 걸걸걸 걸걸걸다 네. 추운 거 같은데. 국내에서. 나도 먹을 거, 도 먹고,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가고. 응. 음. 음, 사람을 저거 한걸안 해. 그저 공격을 안 한다는 걸 알아. 아, 그, 고양이랑 확실히 틀리네. 가자. 네. 안녕. 인싸 보여.